글만 하면 돼. 글하고 그걸 이제 약간 효과를 줘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사장님 보고 한거로 와. 네, 일로. 일 와. 네. 그래. 아, 근데 젊으시다 진짜. 자, 일하자. 자, 이제 어떻게 여기 글뭐 집어넣어? 응? 그래,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거고. 여긴 이제 디테일로 음. 들어가는 거고 이거 확대되죠? 확대지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네. 아, 어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야... 어쩌자 거 한국말을 잘 못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사달라는 줄도... <웃음> 내가 이거 다 슬로우 걸어놨거든? 렌더링 내보내면 좀 자연스럽게 될 거야 <웃음> 회사 사람들이 나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 쟤왜 자랄까 이러겠다. 먼저 타고 있는 여보세요? 어, 지금 네명 가니까 바로 준비 좀. 오케이, 오케이. 어, 나랑 같은 부서였던. 안녕? 나랑 같은 부서였잖아. 아, 왜 그래. 나 자꾸 부서 옮겨. 감사합니다. 아, 날 좋다. 여기가 우리 매영내 식당입니다. 맞나? 먹어요? 아니, 여행, 다닐 먹고 여행 다닐 때? 응. 여행 다닐 때도 이런 거 먹지 왜요꼬리사 나와요? <웃음> <웃음> 맛있다 태우스 어때? 여기는 나랑 자주 오거든 여기 한 4~5번 4번 왔나? 4번째? 4번째? <웃음> 바꿔 어아 그냥 불편한 <웃음> 말에 너무 싫다 <웃음> 요즘에 얼마니 요즘에 네 개밖에 안돼네개 넣어요? 와양 진짜 많아세 개를 했으니까 진짜 많아요 근데 다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다혜씨가 오늘 컨디션 좋잖아요 오늘 컨디션 좋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지 아이고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다니까 진짜로 넘어 빨간머리 경고 경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다시 아... 걸어가자 그니까 시간 되면 걸어가자 소화시켜야지 이러고 맨날 가서 앉아있으면 진짜 살 찌는 거 같아 안 그래? 어, 뭐야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그냥 <웃음> 아니 나이씨 말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진짜 살 찌는 거 같아 안 그래? 아니 그냥 설명을 한거 우리 회사가 저쪽이니까 저쪽이었 아니 나는 회사를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집었네. <웃음> 아, 근데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웃음> 아니 진짜로 아니 야 표정을 봤으면 돼. 아 나는 뭐, 뭐 하실게요? 나, 나 이랬는데 아니 셋다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말이 멈춰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날째려 보고 있어. 동는 <웃음> <웃음> <병행> 가볼게요. 네 가세요. 남편이 노이 자, 이제 식사 다 하고 회사 가는데. 뭐라고 어? 뭐라고요? 나 혼자 말하는 건데? 아, 나 혼자 말하는데 왜 자꾸 껴들어? 안 나오겠다며. 혼자 말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밥다 먹고 회사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죠. 밥 먹고 들어가기. 아, 네, 들어가서 일 계속 해야죠.